야야, 임도해, 일병 임도해. 아, 어, 윤모랑배스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윤모야 골라. 네 알겠습니다. 자, 짬잔빵 비빔, 공화춘 그리고 순에치킨 맛있겠죠? 야, 시발 아니야, 윤모 만들어. 네? 만들라고. 예? 네? 아, 만들라니까 제가 귀가 잘안 들려가지고. 어, 힘들에 이거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편지 적어야겠다. 이게 막 기억. 그림 캠프가 야지 이병 성윤모, 이병 성윤모 행정반으로 행정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병 시행님모 행정반에 영무가 있어 왔습니다. 영윤모. 이병 성윤모. 성윤모. 이병 시행님모. 성윤아! 이병 생윤모. 성윤아! 개이